다음은 티셔츠에요 맞춰봐도 돼요? 응아 맞아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패션 센스 없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없고 정는 있어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패션이 뭡니까? 최악의 남자 패션? 저는 망고나시요 그 망고 달고 나시를 입으면 돼요? 망고 망고 나시나시 망고 망고 나시나시 이거 영어예요? 예소이에요 진짜 비어버리거 진짜 샤악의 <웃음> 남자 패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있거나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1번 요정 구두 어, 너무 싫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닥을 봤는데 요정 구두가 보인다 뭐지? 할까 봐. 아, 그리고 매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 지금 청바지에 요정 구두 너무 좀 별론데요? 시대를 너무 잘못 태어나서 신지 않았나 정말 옛날에 이제 복직사에 나오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가 엄청 되게 높았을 때 하늘로 속겠다는 이런 그게 있어서 신발 끝도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다녔어요. 난 이거 좋아하는데? 발렌시아가나 입생로랑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디자인이에요. 응. 그래서 락시크 룩을 입으실 때 이런 구들 되게 많이 신으신답니다. 락시크 룩이 뭐예요? 영어 해석해보세요. 락 <웃음> 이게 락시크 아니에요? 아, 어 띠기띠기.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별점 줘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4개 반. 왜냐하면 0.5는 뭔지 알아요? 아. 시도를 했다. 아 꾸민갑. 그 정도까지만. 난이거 모르겠다. 아예 안 줘도 돼. 별반개 주시다 그럼. 그냥 깔끔한 거만 신었으면 좋겠어. 아우 저스틴 비버 룩. 저스틴 비버 룩. 한시를 대또 타격했죠. 아, 이거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입긴 좀 애매하고요. 래퍼들이나 이런 공연 같은 데서 입으면 좀 멋있게 하더라고. 공연하다가 이제 막 더워져서 위에 옷을 벗었는데 이렇게 팬티 라인 보인다. 이거는 섹시한 아. 거 인정. 근데 저거는 아니지. 보시면 벨트를 하고 있는데 왜 바지를 내려입는지 도대체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아니 벨트를 하면 은 이렇게 허리 큰거 하려고 하는 건데 왜 벨트를 하고 아래에 입는 거야? 그리고 엉덩이 보이잖아 그냥 똥 마려운데 바지를 내릴 시간 아끼려고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 어, 어, 같아 그럴 수도? 근데 이게 체형에 따라 벨트를 매도 골반이 너무 없으면 그냥 일자로 쭉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건 비싼 팬티 아니면 은 몇게잘안 하죠? 네별몇 개? 별네개반 드리겠습니다 위에 게더 싫기 때문에 이건 한 3.5점 정도? 3. 오케이 저도 동의해요 우유를 가르기가 우유워요 어, 벌써 두개 봤는데 어지러질합니다자 다음 클러치백 어때요? 어우 저는 별네개 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렇게 싫어요? 그래도 위에 두 개보다는 훨씬 낫다 야백고센거 보니까 <웃음> 아그렇지도 않아 야 그럼 차라리 내 핸드폰 가방에 넣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이정도면 클러치백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 딱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클러치백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는 옷을 잘 입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러는 거야. 그 클러치백의 <웃음> 이미지가. 자,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클러치백 알려드릴게요. 부찌, 톰브라운, 고야드. 나는 명품을 들고 다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클러치백을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냐면, 클러치백이 명품 가방 중에서 거의 제일 싸요. 100만원 나라는 경우가 제일 많죠. 보통 굿이나 고야에 대해서 보통 이런 미들백 사이즈 크기는 3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못 사서 클러치백을 사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들고 다녀? 간지니까 들고 다니는 거죠. 간지 않 나요? 존중은 하되 제 주변에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얼마 주실 수 있나요? 한 아, 2점. 저도 2점. 왜냐면 앞에 거보다 멋있어요. 아, 맞아. 양반이에요. <웃음> 아 그냥 가끔 좀 지적해 보일 수도? 그리고 뭔가 회심해 보일 수도? <웃음> 어 안에 보조 배터리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안에 여자친구 화장품을 다 넣어줄 수도? <웃음> 뭔지 아시죠? 다음은 찌셔츠예요. 아, 너무 싫어. 그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마치 밑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느낌? 어디선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 어, 느낌? 뭔가 날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느낌? 보이면 한번 건드려야 될것 같고? 제 스타일이네요. 아, 아, 저도 한번 이렇게 따라랑! 아, 그렇죠? 그렇죠? 따라랑! 뭔지 알죠? 맞춰도 돼요? 응.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왜그런지 모르겠어 이제 조금 이제 색깔 진한 분들은 음.. 안돼안돼 안 돼. 미치더라고요 부담스러워요 헐 벗고 다니는 느낌? 그 안에 살색을 마주 보고 있는 느낌? 어! 근데 그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뭔가 이게 진짜 투시하는 거 같아 어 거기 맞는데? 아. 잘보시네요 <웃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미드가 크신 남성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별 4개 드리겠습니다 있잖아 남자들은 안에다 난닝구를 입고 티셔츠 입나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그거 있잖아요 그 어디서 가게서 에 만든 앙 젖꼭띠 그거 붙이는 거 이름이 앙 젖꼭띠예요. 아 니플 패치. 네. 꼭 숨어라! 이런 이름이 있는 니플 패치도 있거든요. 이거 그냥 티셔츠도 싫은데 그것도 싫어. 몸 좋으신 분들이 일부러 딱 붙는 거 입었는데 저것까지 보인다. 진짜 부담스럽거든. 그리고 요즘 대부분 이렇게 딱 붙게 안 입잖아요. 딱 붙어봤자 조금 타이트한 셔츠 정도? 셔츠를 딱 달라붙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티셔츠는 크게 입는 게눈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티셔츠가 1000원짜리랑 3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랑 40원짜리 차이를 보니까 이런 형태가 완전 달라요. 비싸면비쌀수록이 찌찌가 덜 튀어나와요. 원단이 좀 두꺼워지기 아, 네, 때문에 자! 벨트 자랑! 와. 벨트는 저렇게 자랑하듯이 하면 안돼 얼핏 보였는데 아 어, 예쁜 어, 그런 거야지 네. 여기가 막 샤넬! 루이비통 적혀있고, 막구지 적혀있고 어, 맞아! 오! 너무 싫어요 저는 특히나 구찌, 루이비통 GG에 적혀있고 음, 제일 A 싫어해요 루이. 이럴 거면 차라리 복싱 대회 나가서 챔피언벨트 아, 받으시고 아, 아. 챔피언벨트라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은 또 매지도 않아! 맞아. 어깨에 매! 알든 모르게 하는 그런 벨트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클러치백 들고 다니신 분들이 벨트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웃음> 벨트 자랑 진짜 별론데 그래도 티셔츠보다 나은 것 같아 한 4개 정도? 응! 동의 4점! 저도 동감합니다. 4점. 네, 탈락. 탈락, 탈락. 자, 양말 플러스 샌들. 아, 이게 한끗 차이에요. 이거는 유행 탔잖아요, 작년에. 시티보이 룩으로도 이런 스타일 많이 입으시죠? 네. 예를 들어 제급 스타일에 이렇게 매치도 잘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굳이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나도 양말에 샌들을 한 적이 있거든? 근데 나는 그럴 때 양말이랑 샌들의 컬러를 맞춘다거나 양말을 엄청 포인트를 주는 화려한 걸 신는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했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해. 그래도 그 이거 벨트보다 낫지 네별반 개. 전세개 줄게요 그래도. 그래도 패션은 용납 안 돼요. 네. 자 뭔가 V 넥입니다. 어? 이 브이... V 그 거의 골짝이에요. V 넥 이게 왜 여기까지 파인 거? 저렇게까지 파진 V 넥이어야 해? <웃음> 그냥 목 늘어난 거 아니야 이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V 넥. 아 너무 느끼해요. 그냥 사람이 갑자기 느끼해 보이고. 어. 그리고 숙이면 보여요. 옆태가 어! 그리고 더 숙이잖아요. 겨드랑이 털까지 보여. 아! 완전 근육 엄청나신 분들 있잖아. 머슬킹? 그러면 은 가슴이 이만큼 이마, 나갔고 간지나긴 해. 그냥 조금 크고 빡시하고 음. 이렇게 브이넥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보통 이런 브이넥들은 꽉 끼잖아. 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제가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저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요즘 남성분들 옷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가디건만 입고 다니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다. 몇개 정도 줄까요? 한 3개? 3개? 저 다음은 스키니 반바지. 와, 저 이거 별 8개 주고 싶어요. <웃음> 10개 주고 싶어요. 그냥 스키니도 싫은데 스키니 반바지예요. 그리고 스키니의 포인트는 그와이존이죠 스키니 반바지 입으면 그 보이잖아요, 형태가. 보고 싶지 않은데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제 주변에는 없으면.. 없어제 주변 그냥 없어야 돼, 이거는. 내 남자친구가 만약에 그런 스키니 반바지를 입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다? 뒷문으로 가서 잠수탈 거야, 그냥. 별점 5점이거 제일 최악이에 근데 스키니 청바지 도 많이 입더라 지 스키니 많이 입죠? 그것도 락시크인데요 그냥 슬랙스 입으세요 제발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나오기 전에 하나하나 봐봐요 분명히 옥의 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그걸 바로 자부심이 어떠신지 보여주는 컨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패션을 보면 엄청 어렵지않아요 여러분 그냥 남들 입는 거 입으면 돼요 아니면 은 어떤 한 브랜드 찍어가지고 그 브랜드에 있는 마네킹 그들 달라 하면 돼요 여러분 최악은 피하세요 옷을 입는 게 어려우면 검정색 반바지에 무난한 티한 장만 걸쳐도 최악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을 보니까 심플리즈 베스트가 정말 더 각인되는 그런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 무난하게 최악은 피하자 최악은 피하자 자 최악의 남자 패션 알아보기 네, 대성공 삐비비빕삐비비빕삐비비 uh -huh